근육이 많으면 살이 잘 빠진다 혹은 살이 덜 찐다 자 맞다 틀렸다 OX 한번 어,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거나 이제 댓글창으로 올려주십시오 자 근육이 많으면 다이어트가 잘 되거나 혹은 어, 살이 덜 찐다 혹은 유지가 잘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왔죠 자그 질문에 대한 답은 X입니다 네 틀렸습니다 네. 자두 번째 질문도 드릴게요. 근육이 많으면 기초 대사량이 높다. 어 이것도 그 우리가 임, 그 체성분 검사를 하면 늘 나오는 이야기고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어, 운동을 하러 다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근육이 많으면 기초 대사량이 높다. 자이 답도 네 답을 답을 드리면 네네 네, 올까요? <웃음> X입니다. 근육량, 근육량이 과근육량 많아서 아, O, X가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 기초대사량하고 관계되는 건 사실은 체중이지 근육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육량이 많아지면 체중이 늘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시는 것만큼의 기초대사량 증가는 없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자 근육량이 많아지면 기초 대사량은 늘 수가 있지만 상상보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증가치가 적습니다. 자 여기에 출제자 의도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근손실이 생긴다.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근손실이 생긴다. 이 답도 음, 기본적으로는 X입니다. 언제쯤 돼야지 나이가 들면 근 손실이 생긴다는 라게 정답으로 가느냐 어, 거의 60세, 70세 이상 넘어가야 됩니다 그 정도로 진행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근 감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어, 30대, 40대, 50대 정도까지만 해도요 여러분들께서는 나이가 들기 때문에 근 감소가 생긴다고 라 하면 틀렸습니다 OX 카드 이 좋죠. 네. <웃음> 자, 또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도 정말 그 속설, 속설계의 거의 최강급인데요. 근육이 지방으로 바뀐다. 혹은 지방이 근육으로 바뀐다. 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줄고 지방으로 바뀐, 그 근육이 지방으로 바뀌고요. 또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 지방이 근육으로 바뀌어서 어, 다이어트가 되고, 날씬해진다. 라고 알고 있잖아요. 자, 이 질문. 근육, 어,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지방으로 바뀐다. 자, 이 대답은 완전 X입니다. 네, 이건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어, 근육량과 지방량은 그 생기거나 줄게 되는 과정들이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근육이 어, 많아지면은 그 지방을 태워서 근육을 만들어 내고 혹은 그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은 근육량이 줄면서 그 자리들이 지방으로 대체가 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네이 이야기 네 자, 일단은 딱부터 먼저 할까요 네 절대 아닙니다 자네좀 의아해야 되는데 어그 우리 몸은 근육을 만들어 내는 그 과정하고요. 지방이 늘고 줄고 하는 과정은 정말 완전 다릅니다. 근데 그렇게 느껴지는 거는 운동을 안 하면 살이 어쨌든 간에 잘 찌거든요.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묶이다가 보면 근육이 줄고 지방은 늘어나라고 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정말 상상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상상 속의 그, 근육의 핵심이 네 사실은 이 이야기 준비할 때에 근육량과 지방량이 왔다갔다 하느냐 이 이야기 때문에 오늘의 라방이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탄수화물은 살이 잘 찌고 단백질은 살이 덜 찐다 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탄수화물을 줄여 먹고 어떻게 하면 단백질 섭취량을 늘릴 거냐 라고 어 다이어트 전략들을 짜게 되는데 어,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틀렸습니다. 탄수화물이 살이 더잘 찌고 집, 단백질이 살이 덜 찐다 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X입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과 지방은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칼로리는 거의 동일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더잘 찌고 단백질은 덜 찐다 라고 하면 이 이야기는 어 우리가 그러니까 영양이라든지 생리를 모를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진짜 그 뭐라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틀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어 틀린 인식 틀린 질문에서 나오는 이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 고기보다 해산물이 살이 덜 찐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음식 이야기로 넘어갔는데 고기보다 해산물이 살이 덜 찐다? 이건 맞습니다. 네. 전부 다틀 틀린, 틀린 질문만 하려다가 맞는 것도 하나 넣어놨습니다. 어, 고기와 해산물도 둘다 단백질 혹은 지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 같은 양의 음식을 섭취를 할 때에는 고기, 그러니까 우리가 육고기라고 하는 그 고기하고 해산물, 그러니까 물고기, 물고기들하고 비교를 하면 은 물고기 쪽이 살이 덜 찝니다 그 이유는 물고기 쪽이 어, 구성상 함수량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방량은 좀 작고요 함수량이 높아 가지고 같은 양을 먹는다고 하면 해산물 쪽이 훨씬 더 좋습니다 어, 하지만 어, 그렇다고 해서 음,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둘다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량과 체지방량의 관계는 아무 관계 없는 관계예요. 이상한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근육이 근육하고 체지방량하고는 서로 같이 증가하는 그런 결과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근육량, 근육, 근육, 근육 혹은 근력 어, 이런 것들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면 다이어트에서 근육의 중요성은 1도 없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오히려 다이어트가 제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체중 관리를 제대로 할수 있는 방법은 근육하고 체지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근육이 잘 생길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야기가 몇 가지가 조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이 잘 생길 거냐 그래서 우리가 왜그뭐 같은 걸 먹더라도 단백질 함량이 높은 쪽그 다음에 음 그 단백질 보충제 이런 것들을 드시거든요 요즘 뭐 제품들도 많이 팝니다 유청 단백질 뭐 저도 방송할 때 그런 어 부분들을 소개를 하기도 했었는데 어 그렇게 해서 단백질 섭취량을 높이면 근육이 잘 생길 거냐 아어 절대 아닙니다 네. 네 여러분들 그 댁에서 요리를 하시잖아요 음 식재료를 많이 쌓아두신다고 해서 요리가 착착착착 튀어나오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요리를 해야 요리가 생기지 근데 식재료가 없으면 물론 요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재료를 어느 정도 충분히 준비를 해 둬야겠죠 하지만 요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음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뭐 뭐 그대로 그렇습니다 어. 단백질 혹은 아미노산 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섭취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근육을 만들어 낼 재료들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료가 공급이 되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어 요리가 만들어지느냐 아니에요 요리를 해야 음식이 나오죠 근육을 만들어내는 요리는요 운동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아미노산 이라고 하는 재료가 부족하면 근육을 만들어 내기가 어려울 수는 있으나 운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근육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운동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재료 공급도 잘하고 실제로 운동도 해야 근육이 생깁니다 어 근데 이제 마음상으로는 네 재료만 잘 공급하면 될것 같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환상 속의 근육이라고 하는 주제로 어, 진행을 했는데 음 우선은 근육에 대한 어, 근육 자체 근육이 환상적인 음,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육에 대한 환상을 좀 버려야 된다 라는 얘기로 말씀을 드려서 제가 근육하고 관련된 질문들을 여섯 가지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어, 근육이 많으면 살이 잘 찌거나 살이 덜 찐다 네.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육량과 어, 다이어트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 두번째 근육이 많으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느냐 높아지지만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시는 것만큼 높아지지 않습니다 진짜 작습니다 어, 그래서 근육량을 높여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어, 이런 생각은 완전 버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 나이가 들수록 근손실이 일어납니다. 안 일어납니다. 네, 나이가 들면 근손실이 일어나는 나이는 적어도 60대 이상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는 근육량 아, 나이 증가에 따라 가지고 근손실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연구에 따르면. 뭐 40세가 넘어가면 1년, 10년마다 년1 8%의 근육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정도의 근육 감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 되게 클것 같죠 근데 어, 이 정도가 건강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닙니다 자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지방으로 바뀐다 혹은 운동을 하면 지방이 근육으로 바뀐다 완전 틀렸습니다 네. 완전 틀렸습니다 근육하고 지방은 생기고 줄고 하는 기전이 전혀 달라서 근육은 근육대로 늘고 줄고 지방은 지방대로 늘고 줍니다 어 그런데 운동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 식사량을 떨어뜨리면 지방은 감소하고 근육량은 늘게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방이 근육으로 바뀐다 라는 설명을 하는데 어, 이런 비유적 표현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근육이 줄고 지방이 늘거나 지방이 줄어서 근육으로 가는 일은 우리 몸에선 벌어지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은 살이 잘 찌고 단백질은 살이 안 찐다? 네,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어, 칼로리가 동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살이 잘 찌느냐 덜 찌느냐 똑같은 효과입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단백질은 소화를 시킬 때에 우리 몸에서 되게 힘듭니다 탄수화물은 소화 흡수가 쉬운데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그 자체에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탄수화물보다는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보다는 좀덜 찌기는 합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반드시 살이 찌고 단백질은 절대로 살찌지 않느냐 그거는 정말 아니에요 네. 상상 속의 그대, 상상 속의 이야기입니다. 자, 육고기보다는 해산물이 좀더 낫다. 네. 이건 맞습니다. 이거는, 어, 그 음식의 이제 그 구성과, 어, 사, 구성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었을 때 해산물 쪽이 좀더 낫습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에서는 근육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근육을 만들어내는 건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그 행동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단백질을 먹는 것에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식재료가 아무리 많아도 요리를 하지 않으면 음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 섭취를 잘 하면서 운동까지 같이 하셔야 근육량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량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네, 근육량도 증가치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체지방 증가치는 한계가 없지만 근육 증가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근육이 마구마구 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질문을 주신 게 그러면 운동을 하면서 단백질을 챙겨 먹으면 몸이 커질까요? 당연히 커지죠. 예. 그러니까 단백질을 먹으면서 운동을 하면 근육이 어느 정도 생성이 더잘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덩치가 커집니다. 이렇게. 네. 아, 네. 운동으로 네, 체중을 어, 잘 늘릴 수 있는 방법이죠 네, 깜짝 놀랐습니까? 제가 다이어트 순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좀 나중에 드리려고 했는데 네 오신 생각이 난 김에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의 운동은 언제 해야 된다? 체지방 다 빼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해야 다이어트를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할때 처음부터 운동하시는 분들 순서를 완전 거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살은 잘안 빠집니다 네, 잊, 잊으시면 안 됩니다